이번에 먹어볼 제품은 매니아춤 분들에게는 한번 맛보면 이 이상 맛있는 커피는 없다는 소문이 도는 고가의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중 하나인 폴바셋의 최고 인기 메뉴인 아이스크림 카페라떼입니다. 부드러워 보이는 색감과 새하얀 아이스크림이 올려져 있네요. 아이스크림 어디서 많이 먹어보면 아신 것 같은데... 바로 상어 목장 우유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이라특유의 고소플러스 달달함이 카페라떼 특유의 담백한 맛과 아주 잘 어우러졌습니다. 결론은 커피별로 안좋아하는 나도 맛있었다. 근데 한 잔당 7천원은 졸라 비싸다.